안녕하세요. T1의 원대를 맡고 있는 테디 박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사실 오늘 첫승을 해서, 음, 기분이 좋긴 하지만, 음, 사실 기분도 안 좋아요. 사실 오늘 첫승을 해서 안도감은 있지만 기분이좀안 좋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첫판은, 어, 되게, 택배 카밀로 되게 잘 굴려서 깔끔하게 끝났는데, 두 번째 판도 이즈 카르마로, 음, 천천히 그냥 사고만 안 터졌으면 이기는 게임이었는데, 음 저희가 실수를 해 가지고 게임이 져 가지고 되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판은 조합이 일단 너무 좋았어 가지고 음 미드에서 한번 제가 죽은 거랑 그건 있었는데 그것도, 그것도 그것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미드 마지막에 플래시도 조금 너무 빨리 써 가지고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어 일단 빨리 싸우는 경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스크림에서도 자, 자주 나오고요 음 그래서 최대한 음.. 조합을 잘 짜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잘 싸울 수 있고 어.. 센지 그래서 조합을 잘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런 센 조합에 버틸 수 있으면서 후반 가면 이기는 조합인지 좀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퍼 렌즈 분.. 바이퍼 렌즈님들은 원래 만나왔던 분들이라서 어.. 만날 때 딱히.. 음, 딱히 뭐..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음.. 근데 잘하는 선수들이니까 물론 그냥.. 대회 때는 다들 모든 바텀 상대로 최대한 정중히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음, 득팀도 잘하니까 저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네. 음 일단 서로 스타일이 되게 잘 맞았었는데 서로 뭔가 떨어지니까, 음, 되게, 음 물론 개인적으로도 잘하지만, 그 둘만에 붙어있으면 약간 시경지 않는 게 있었는데 좀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 네. 서로 보완하는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서로 둘이살 때는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되게 좀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에게. 음, 일단 둘다 잘하는 서포터이지만, 어, 아직 어 쿠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녀라서 음, 어, 좀더 대회장에서 익숙한 느낌을 좀더 살리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선수고요. 에프 선수는 항상 뭐 잘하는 선수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음 일단 티원이라 팀에서 되게 데뷔나 음 게임을 하면 되게 도움도 도움도 잘될 수도 있고 그리고 좋은 팀이기 때문에 게임하기도 좋아서 열심히 만 하면은 되게 좋은 팀이라 생각해요 잘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선수가 될수 있고 음, 일단은, 사실 아직, 뭐, 계약 같은 거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음, 조님이, 그 CEO님이, 조 사장님이, 음, 계약을 연장하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어, 되게 제안이 좋아서, 음, 좋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T1에 더 있, 있고 싶은 것도 있었어가지고, 잘, 협상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신사옥이, 뭐, 강남이랑 지금 되게 대우도 지금 엄청, 음, 좋은 곳도 있고요. 일단, 팀원 자체는 대우가 옛날부터 엄청 좋았고, 선수들이 원하는 거다잘 해주셔가지고, 일단 되게 좋고요. 음 그리고 신사옥도 되게 너무 좋아서, 더 삶의 질이 엄청, 엄청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좀, 식당도 그냥 연습하다가 바로 올라가면 먹어서, 그리고, 음, 팀원이라팀 자체가 일단, 영문팀이기도 하고, 음, 나, 좀, 같은, 같이 남은 선수들이랑 더, 오래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장기에 도한것 같아요. 어, <웃음> 그 밥이 맛있어지다기 보다, 아, 밥이 좀 맛있어졌는데요. 음, 원래, 전에 계시던 이모님도 밥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안 가가지고, 음, 어, 일어나서 바로 먹으면 되게 시욕이안 땡기잖아요. 근데, 연시랑 신석이, 신사옥이, 숙소랑 신석이랑 되게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음, 좀 걸어서 신석으로 오면은, 잠이 좀 깨가지고, 식욕도 좀 돋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좀더 먹는 빈도수가 늘은 것 같고, 음, 식사하기도 간편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원딜 들 원딜 분들이 되게 피우질 많이 맞더라고요. 약간 아펠리오스 챔프로. 음, 아펠리오스 챔프, 확실히, 좋다고 생각하고, 음, 어, 분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좀, 비어질일 많이 받도록. 아펠리오스 이즈리얼이 좀, 팀원의 그, 한타 때, 좀, 빨라, 빨려드림에 되게 차이가 되게 큰데, 아펠리오스가타거리가 되게, 긴 편은 아니어가지고, 만월총이랑 반월금이 있는 거 아니면, 사실, 이즈리얼이 카이팅하기가 게 되게 편해요. 그래서, 오늘 이두 번째 판도 져서 너무 좀, 많이 화났었고, 조합이 저희가 훨씬 좋았는데, 음, 근데 서로 좋은 구도예요. 서로 좋은 구도. 약간 옛날, 어, 카이사 자야 구도 같은 느낌인데, 서로 약간, 서로 할만한? 서로 잘하는 쪽이 이기는, 그냥? 서로 팀빨? 그 정도? 네. 꼭 하나만 고른다면은, 근데 진짜 꼭 하나만 고른다. 1대1만 보면은, 사실, 아펠리오스가 좀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좀 앞라인 있는 거랑, 앞라인이 없는 거랑 차이가 되게 커요, 아펠리오스가. 그래서, 앞에 암라인이 있어야, 이제, 아펠리오스가 좋거든요. CC 앞에서 채워주면서, 암라인 맞아주면서 하면은, 아펠리오스 얘기 좋고. 근데, 암라인이 없고, 좀, 딜러 너무, 딜러 딜러 전이면은, 개인적으로는, 뭐, 이지도 충분히 좋은 픽이라서, 좀 고르기가 힘든데, 아펠리오스가 재밌기도 하고, 좋은 잼픽이기도 해서, 아펠리오스, 네. 어, 되게, 음, MSC도 지고, C 다와서 음, 되게 오랜만에 이긴 느낌인데, 음, 되게 오랜만에 이겨서 자신감도 좀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음, 남은 경기도 되게 준비 잘해서 분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